그냥 따옴표가 예쁜 따옴표로 자동으로 바뀌었습니다. 이 코드를 실행하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? 소름돋죠? 이런 기능을 스마트 쿼츠 스마트 인용이라고 부릅니다. 이 소름돋는 기능을 끄는 방법은 맥 OS에서는 시스템 환경 설정, 키보드, 텍스트로 들어가서 스마트 인용 부호미 대시 사용을 꺼주면 되고요. 맥의 텍스트 편집기에서는 환경 설정, 스마트 인용 부 옵션을 꺼주면 되고요. 구글 문서 도구에서는 Tools Preference에 있는 Use Smart Quatsch를 꺼주시면 됩니다.